뭐 이거? 야 뭔데? 아 기본 능력치가. 그러면 공격력 증가 지금 방, 방, 공격력 증가 방어력 증가 생명력. 자. 하이, 쿠 먹었습니다. 오늘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새로운 단장 멜리가 나왔다. 속력 단장 멜리입니다. 막 하는 게 보니까 서브 영웅이 될것 같아요. 서브에서 개성이 발동하고 아군 턴 시작 시에 스킬이 2개 이하인 아군 영웅의 기본 능력치를 한턴 동안 20% 증가시킨다. 카드 패가 잘안든두 캐릭터한테 기본 능력치가 20%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뽑고 나서 바로 실험 가볼 텐데요. 좀 우리가 주위에서 오늘 실험해서 봐야 이점이 뭔것 같냐면 서브에 나놨을때이 버프가 앞에 나와 있는 주캐들한테 들어갈 텐데 이게 이제 어떤 파란색 버프로 개수를 붙는지 아니면은 그냥 능력치만 들어가는지 요거 파란색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막증폭대 같은 데서 활용될 수도 있고 한데 뭐 어떻게 될지 는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일단은 뽑기 가볍게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오늘 뽑기는 좀 지울 겁니다. 스텝업 뽑기거든. 바로 출발 갑니다. 자, 1등. <웃음> 자, 스텝. 2 갑니다. 1다이어로 어, 저렴하게 갈 수가 있겠죠. 오늘도 천장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보이죠? 지금 1 다이아인데 벌써 마시나 최대 단계로 갖다 쳐 올리고 있습니다. 1트는 안 되지만 2트에는 한번 뜰 수도 있지 않을까? 2트 정도는 팍! 아, 자, 비교 쓰라, 뜨고 있구요. 자, 속력 단장, 뜰수 있어요. 자, 하하, 멈춰! 나와, 임마. 씁쓸이 <웃음> 갑니다. 자, 우와, 야, 우와, 봤제? 안 나온다고 속달하지 마세요. 오늘 3트 만에 끝내고 오늘 바로 실험도 갈 테니까. 야, 이거는 나오는 거 아니냐? 에스카 형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못 죽습니다. 자, 한번. 두 개, 두 개인데 세개 가능성이 있어요. 야또 우리 구대천사 강영주 님도 출격하셨다. 10만 버프 방으면서 짜라트라스래요. 탁! 야 멈춰! 음, 이래야 구스님이지. 아니에요. 어, 예? 속단하지 마라. 구스는 이렇다고 속단하지 마세요. 오늘 속력 단장. 속단 나옵니다. 요거는 확정으로! 스킵해봐! 저! 반나 야! 속! 자 요렇게 일단 지금 보미가 뽑자마자 지금 벌써 백내까지 다키워놔가지고요 계정으로 지금 바로 준비 세팅이 된 부분입니다. 바로 PVP 실험 갈 텐데 내일은 챔피언 단장 멜리입니다 보스팀도 예, 챔피언 복장으로 약간 복장 벨트랑 이런 킥복싱 인 같은데 칼을 들고 있어요. 굉장히 무섭네요. 그래서 지금 투급은 62,250까지 나오게 됐고요. 장비를 완전 풀로 세팅했을 때 그렇습니다. 스탯이 스탯이 체력 단장보다 조금 모자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자, 그렇고, 어쨌든, 이마는또 이제 아군들에게 기본 능력치 증가가 있으니까 서버에서도 발동이 되는데 지금 이번 주 우리 정규전이 4대4 룰이기 때문에 서버에 들어있어도 지금 앞에 같이 나와서 싸우니까 실험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드디어 성력 단장 속단의 퀴얼트입니다. 자, 암매를 만났어요. 우리 암매를 만났기 때문에 일단은 말이죠. 강탈하고 싹 빼고 암를 한번 모감 따보자! 촥촥! 다 땡기고 착! 우와! 뭐야 이거? 야, 뭔데? 아, 기본 능력치가. 착! 착! 착! 우와! 야, 뭐고? 야, 이거 뭐고? 이거 왜 죽었는데, 애들? 그, 저기, 저기, 단짝멜리 기본, 기본 능력치 증가가 브리닐드한테 떴었나? 그걸 확인을 못했거든? 그 확인하고 다시 가보자. 다시 가보자. 이거는, 여러분, 근데, 그건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 지금 계정이 봄이 계정이에요. 봄이. 랭킹 1위빵빵하다 갖춰져 있어. 코스튬도다 풀업이야. 코스팀싹다풀업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정규전이라서 템은 적용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템 적용은 아닌 거고. 정규전에서 이 정도 딜이 나온다고? 자, 보자. 이 버프 한번 보자, 봅시다. 착 하면서 패가 다두장 이하잖아. 그러면 공격력 증가 지금 빵빵빵 빵, 빵. 공격력 증가, 방어력 증가, 생명력 증가 다 뜨고 있잖아 요거 요거 요거 회색 버프네 회색 버프 공방생 다 붙었어요 20%씩 이게 4명 다 붙었고 이게 만약에 파란색 버프 있으면 진짜 다 끝났다 진짜 완전히 진짜 개 난리 날뻔했는데 자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도 착착착 착당기고 착, 착, 있구요 버프 붙은 상태에서 팍! 자신부브린 31만4천 이게 정균도 31만4천이면 팍팍팍 팍! 33,000. 절마가 딜을 잘하는 건 아니야, 확실히. 아 어, 이제 피델리를 보내줄게. 뭘로 좀 보내줄까? 야, 이왕이면 인마가 스킬로 지키고 싶긴 한데, 워낙 스킬 자체는 개쓰레기일 것 같아가지고, 일성에 120%짜리거든? 첩! <웃음> 아우, 82,000. 매서운데? 이게 정규 딜이라고? 오, 이만2죠이만있죠 4명이었으면 8만 8천. 신부부린이 30 몇만 치는데, 정말. 전체 8만 몇천. 약간 고그 정도라는 거. 여러분 또, 제만은 약간 서포터 느낌이야. 여러분. 지금 딱 보니까 절대 딜러로 쓰시면 안될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어, 지금 채팅창 얘기 나온 것처럼 무명처럼 그래. 무명 글마도 서브에 있어도 매턴마다 카드 두개 이하인 아군한테 이제 버프 주잖아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무명꺼는 파란색 버프가 두개 뜨거든. 그래서 그게 증폭, 만약에 증폭기가 있으면 그거한테 영향을 끼쳐. 근데 얘는 영향을 못 줍니다. 왜냐면 회색 버프니까. 버프니까. 팍! 팍! 팍! 팍! 3만 4천. 정규 3만 0천 1인기 정규 4만 0천 전체기 팍! 2만. 딜러는 아니다. <웃음> 아, 그런 건 있지. 회색 버프라서 증폭은 아니어도 반대로 안멜, 뭐, 각킹궁 이런거에 뭐, 해제는 안된다 이 말이잖아. 근데 그래도 해제가 안돼도 내가 보기 파란색 버프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 솔직히. 그 파란색 버프가 만약에 이런, 이런, 이런 증폭기 쓰는 애한테 딱 붙었다. 그럼 20%인데다가 증폭까지 더 붙어가지고 세개 붙어보고 이러면 지꺼 세개 해갖고 막 시작부터 버프 여섯 개막 이러면 아마 사기 메타가 왔을, 거. 어? 잠깐만. 농개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농개입니다 아, 자, 갑자기. 달려라. 6만 천 자, 신부 입장. 빠바바. 한 명씩 죽여야지. 이랬더한 명씩. 야, 송매라 저거 치면 안 된다. 어, 그렇지. 오, 송매 잘했다. 눈치는 있네, 우리 송매. 29,000이라고요? 예. Yeah. 뭐, 내가 특별히 말안 해도 다 알아들었잖아요. 예, yeah, 한마디에. 근데 다행히 이번에 4대4 룰이라서 절마를 좀 앞에 써서 지금 리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 리뷰하기는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농개가또시뻘럽게눈 뜨고 있어가지고 죽여버리겠습니다. 한 명씩 따버려야지. 이거 약점 피해네. 야, 이거, 임마도 괜찮네. 임마가 지금 어차피 저한테 지금 버프가 다 떠있어서 지금 약점 피해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체력, 이스틴, 임마, 뭐, 뭐 때문에 서 있는지도 한 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판 끝나고. 팍, 팍, 팍! 69,000. 야, 69,000. 요 정도 아가 69,000 하는데, 우리 저 속단이. 어. 속단이 좋다고 속단하지 마라, 여러분. 자, 잠깐만요. 이렇게 되거든. 뭐, 일단 끝났긴 한데, 끝났는데, 요거 한번 보고, 보고 죽이자. 버프 해제 있고, 100, 140%? 와, 딜은 개쓰레기다, 이 자식이. 거 진짜. 여러모로. 자, 갑니다. 착, 팍, 팍! 팍! 2 6 0 0 역속이에요, 역속. 역속이 2 6 0 0 자, 다크 컨덴세이션! 슝! 뿡뿡뿡뿡슝! 뭐고, 3만 점야 <웃음> 야, 20만 나오는데? 갑자기 브리닐드가 어, 버프 고마워. 딜은 그냥 나한테 맡기고 그냥 가만 좀 서있으라. 자세가 수 소...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채팅창에서도 질문 나오고 있어요. 근데 형, 이스티은 무슨 용도야? 자. 일단 개성이 뭡니까? 그래서 모든 적군에 걸린 디버프 효과 한개당 아군 영웅의 관통, 치확, 지피가 5%씩 증가한다. 8회 제한이니까 8개까지. 5, 팔이 40% 증가하지, 40%. 근데 지금 우리 신부부린나고 남편 그 부부 때문에 디버프 두개씩쫙다 걸리죠? 4대 4를이면 바로 8개지. 그러면은 8회 제한. 5, 팔이 40%. 관통, 치확, 지피가 40%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죠? 일단 그게 올라갔고. 정물 효과로 이제 지가, 아 지가 또 공격력 이 약간 좀 증가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디버프를 거는 덱이니까 약점 피해가 꽤 매섭게. 뭐 완전 폭딜이라고, 막, 딜러라고 말을 못해. 근데, 조금 매섭게 박힐 수가 있다. 약간, 그 정도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얘가, 버프 하나는 기똥차게 줍부네. 이거 20% 다 붙어뿌고, 만약에 이거, 이 스티는 없으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구류도 넣어도, 딜 개싸보질 것, 어? 다행이다. 잠깐만요. 어? 그나마 속타로 들어있고, 아, 요거는, 첫 턴에 죽일 수 있을까? 요렇게, 요렇게. 아, 야, 야, 니 가만히 있어 봐봐. 지금 미안하다. 아, 지금 오늘 주인공, <웃음> 속단 맞아요. 속, 어? 회피 음식이다. 오늘 주인공 속단인데, 제가 속단한테 기회는 안 줬습니다. 아, 뭐, 야, 농개 있었나? 야, 뭔데? 방금 뭐, 뭐 뭐가 피가 다, 짜... 누가, 누가 있었는데? 옆에 그, 저기, 농개 엘리 있었나? 농개 엘리 있었나? 농계 엘리는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가지고,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 농개엘리 논게앨리 있었어요? 농개 엘리는 이제 피사기에 꽉 채우는 거 아니니까. 두 개니까. 근데 디버프 다 풀리니까. 그래요, 회피 음식의 농개다 좋습니다. 여저조 집중해야 되겠는데, 이거 이제 자세 이게 만이성부터 자세 해제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 이게 근데 자세 해 제가 안 붙는다는 거. 어, 절마 비싸게 만들었네 버프 해제라도 해야 되겠는데. 자, 일단 짐만 먹어줘. 어, 마무리 버프, 버프 이제 무서운 버프 붙어 있어서 그걸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속달이다. 야 속단이가 저거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우리 속단 잘하고 있지? 자, 요거는 제가 농계를 못 봐가지고 필살기를 바로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잘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거. 이거 와, 이거 4대 4룰이라가지고 장판 데미지 겁나 서일 거거든. 아, 이거 죽었다. 아하. 이거 내가 농계를 못 봤어, 그럼. 농계를 못 봤어. 야, 한번더 하자. 자, 다시 들어갑니다. 어, 요번 거딜좀다잘 들어가게 생겼는데, 뭔가. 딜이 굉장히 잘 들어가게 생겼어. 아이 주인공이 자석한테 기회를 좀 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주인공이지만, 참 기회를 주기 싫네, 이거. 좀센네 하나 꺾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웃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기회를 한번 줘보긴 했는데, 한번 해봐봐. 자, 자석 자, 싹! 팍! 들어가고요. 자, 한명 뭐가 지어 땄고. 자, 설마 이거 잡겠지? 팍! 촥촥! 와, 갑자기 순간 깜짝 놀랐네. 야, 일마랑 라반이랑 둘 중에 누가 딜더 약할까? <웃음> 둘 중에, 어, 역속이게 됐어. 역속이게 됐는데, 라반 딜이랑 둘이 한번 진짜 진심으로 경쟁을 한번, 어, 다른 의미로 누가 꼴찌인지 딜을 어, 경쟁해볼만 하다. 이런 느낌들. 오! 좋아요. 이번에 지 주인공으로서 한번 멋진 거 한번 보여준다. 봐봐봐. 치즈? 자, 삼성이다, 이거. 삼성. 자세랑 버프다 해제야. 어때? 해제 시키쁘고 수시푸는 거야. 어떤 놈? 팍! 착착! 팍! 28000. 자, 해제! 혐! 어 삼성! 팍! 팍! 와우가 아니구나. 안 죽었나, 얘. 옆에 애들. 야, 보통 삼성처럼 던지 뭐가 막 죽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아무도 안 죽었어? 왜 아무도 안 죽은 거 같아요? 안 죽네. 아닌가 봐, 여러분. 야! 지금 맷집도 약한 것 같아, 맷집. 맷집이 포스팀하고다 풀업이다, 다 풀업인데. 다, 다 같이 쳐맞았을 때, 다 같이 쳐맞은 기준을 봤을 때, 맷집도 약하다. 버려야 될것 같은데. 오늘 아까 처음이랑 텐션이 왜 이렇게 달라지고 있냐, 지금. 봐봐봐! 못 들었다, 못 들었고. 아하. 착! 자, 이렇게 우리, 뭐, 라그들이 다 해결하고 있네요. 라그들이. 야, 아까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날 때 텐션이 왜 이러냐. 시작은 분명히, 어, 자 라그 부부 둘이서, 어, 부부 둘이 남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있는 엔딩이다. 엔딩. 딴, 단 딴. 따단.